완전히 까먹거든귀걸이를 사실. 사실 해본 적 없어 근데 아도되는로나이 귀걸이로 슬라 갔을 때 웬만했지? 응. 돌렛 아, 아, 나도 너처럼 가지고 다녔어 아, 다녀. 다녀. 저번에 뭘기했다미기했다 <웃음> <웃음> 아, 귀걸이 없잖아 아, 있네 <웃음> 위에 올라가면 이거 훨씬 잘 나왔어요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오만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루트북들 크... <altre> 준비가 많이 나갔다 올 겁니까? 어, 가자.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? 얘들아 내옷 볼래? 아니 우리 빨리 나가자. <웃음> 나가야 돼 프리스, 루나이다 눌러 넣어. 있는 카페베네에서 커피를 사고 한국제품을 많이 얘들아 우리 발풍요롭습니다 우리 발 틈을 쳐빨강파라 더럽게 왜 그러는거죠? 색깔 너무 아름답다오 머리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t h a n k y o u